중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나와서, 어, 질문이 나와서 이제 뭐냐 그러면, 어떤, 이,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놓은 요 제목 있죠? 예. 네. 채널, 이걸 우리가 채널, 자기 채널명이잖아요. 그죠? 채널명. 이 채널명을 어떻게 수정해요? 하신 질문이 나와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드, 여기 지금 내가 특정한 채널명을 만들어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또 교체를 해야 돼. 이해 되시겠어요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교차하는지 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보이세요 여러분 예. 예. 본인 채널에 왔으면 자기 채널에 오면 여기 채널 맞춤 설정 동영상 관리 두 개의 메뉴가 있어요 과거에는 여기를 우리가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명칭으로 되 있었고 지금은 동영상 관리라는 메뉴로 지금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 어, 채널 맞춤 설정 보이세요 이걸 클릭하면 아까 우리가 교체하던 이상한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죠? 우리 여기서 아까 브랜딩에 가서 뭘 바꿨어요? 프로필 사진하고 배너 이미지 바꾼 거라고요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 안 드렸지만 여기 아래 보면 동영상 워터마크라고 보이세요? 거기 여기 4학교로 요 점점점 보이세요 여기? 이게 뭐야 구독 버튼 집어넣는 구독 여기가 영상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구독 버튼 같은 게 고정되어 있죠 그죠 그걸 집어넣는 코너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 업로드 버튼 눌러서 하면 되는데 구독 버튼이 여기에 이미지가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150에 150에 보이세요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사이즈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저희가 또 어떻게 해놨겠습니까 다 만들어서 드렸다고, <웃음> 여러분. 여기 보면, 보면, 어, 이제 2-4, 여기 보면 2-4, 8번이 뭐예요? 구독 버튼이잖아요. 그죠? 제가 드린 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구독 버튼 종류를 또 만들어 놨어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만들어서 쓰라고 파워포인트도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수업 하시는 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릴 형태대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여러분 엄청나게 이, 어마어마한 노하우들이 담겨져 있는 거라 여러분, 제가 드린 거를 꼭, <웃음>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잊어버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웃음> 자, 그럼 여기, 두 번, 구독, 완투는 제께 들어있으니까 못쓸 거, 그죠? 네, 세 번째 거는 그냥 아무 이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넣으면 된다고, 이거. 이거를 업로드 눌러서 등록하시면 돼요. 하면 바로 들어가요, 그냥. 그래서,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올린 앞에 들어간 영상들 있죠? 그게는안 나와요. 그래서 구독 버튼을 등록하고 난 이후에 올린 영상들 있죠? 그때부터 구독 버튼이 오른쪽 하단에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빨리 구독 버튼을 영상에 넣고 싶은 분들은 빨리 빨리 집어넣는 게 좋아요, 구독 버튼은요. 그래야지 지금부터 영상을 등록하면 거기 우측 하단에 구독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구독 버튼을 등록하면 물어봐요. 맨 마지막에 그 끝날 때 보여줄거니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줄거니 아니면 중간에 원하는 부분에서 구독버튼을 보여줄게 세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정하는 거 의미가 없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구독버튼 있어야지 영상이 그죠? 네, 있어야겠죠 ,죠? 어느 정도 활성화되신 분들은 끝 터머리 부분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끝에 영상 다 보고 마지막에 구독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구독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죠? 모든 분에 그래서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구독 버튼을 업로드하고 싶으신 분은 눌러가지고 제가 드린 자료 있죠 그죠? 그 자료에 2-4-8번에 있는 구독 버튼에 요 구독 버튼이죠 그죠? 이거를 열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걸 넣고 완료하면 이 내용이 딱 들어간다고 렇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즈 안 맞으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사이즈 안 맞으면 또 에러 메시지 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다가 얼마나 답답했냐면요 처음에 이거를 150에서 150 사이즈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IT를 좀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조정하는게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수, 우리 이게 수업을 해보니까 그걸 맞추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자, <웃음> 그게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그래서 <웃음> 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모른다 생각하고 그걸 또사이즈 한번 맞춰서 등록할 걸또 공부하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다 까먹거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그대로 집어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동영상 끝에 넣을 거니 아니면 원하는 시간에 뭐 마, 맞춰서 넣을거니 아니면 전체 동영상에 집어넣을거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변경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아, 변경이란다 요렇게 전체 동영상을 삭제하시고 이제 게시 누르면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독 버튼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부터 올리는 영상에 구독 버튼이 나오는거예요 계속 이해 됐나요 네뭔 얘기야 돼? 자, 우리 참 채널명 바꾸는얘기하다또얘기하됐다 <웃음>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브랜딩 옆에 보시면 기본정보라고 있죠 기본 정보, 기본 정보. 그걸 클릭하면 여기에 보면 채널 이름 및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코너가 있어 보이세요? 거기에 연필처럼 생긴 버튼 있죠. 네, 연필처럼 생긴 버튼을 클릭하면 이 채널명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자기 채널명을요. 이해됐나요? 수정하시고 게시 버튼 누르면 채널명이 짠하고 바뀌어요, 여러분. 자, 근데 제가 이걸 이 설명을 또안 드리면 또 나중에 전화가 많이 와서 어떤 거냐 그러면 채널명을 바꿨는데. 검색이 옛날 걸로 나와요. 검색이 안 돼요. 하 분들 계시거든요 채널명이 교체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뀌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채널에는 내가 바뀐 게 바로 보이는데요. 아직 상대방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걸 기존에 지금 거기 검색되도록 한그 코드를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상대방들이 검색해서 내 채널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여러분. 그래서 채널명을 바꾸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그러면 거의 다, 거의 다될 거예요 거의 다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채널명 바꾸고 어? 잘못했는데 또 바꾸고 잘못했는데 또 바꾸고 이해 되시겠어요 바꿔도 돼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한번 바꾸면요 은 3일 동안 못 바꾸게 만들어 놨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를 채널명을 바꿨는데 한번딱 적용시켰는데 이해 되시겠어요? 또 바꿔버리면 얘네들이 시스템상에서 그죠? 계속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바꿔놓으면 3일 동안 수정을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채널명을 바꿨잖아요. 어, 그러면 일주일 에한 번씩 바꾼다 생각하시고 하면 되는데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채널명 그래서 신중하게 바꾸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채널명을 바꾸셔도 되는데요. 바꾸셔도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채널명을 바꾸면 안돼요 왜? 제가 지금까지 디비랜드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어뭐 유수랜드 이렇게 바꿔 버렸어 그죠? 근데 디비랜드로 검색하면 그동안 저한테 디비랜드로 접속했던 사람들은 다 디비랜드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게 유수랜드라는거 그죠? 그렇잖아요 그니까 러그 채널명은 초반에는 좀 바꾸셔도 왜? 구독자가 얼마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점점점 늘어나면은 바꾸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칼닭의 영어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칼닭이 아니고 뭐뭐 뭐 날카레 뭐 영어 이야기밖에 없었어 그죠? 뭐안 나올 거 아니에요 검색이 그죠? 그렇잖아요 기억도 이제 옛날 거다틀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상관없지만 어 이제 어느 정도 구독자가 확보가고 난다면은 바꾸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처음에 머리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고민을 많이 해서 내 채널을 정한다음에는 쭉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항상 바꾸고 나면 뭘 해야 된다고요? 게시 눌러주셔야 돼 게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우리 단톡방에다가요 파일 하나 올려드릴 텐데 이거 어떤 파일이냐 그러면 우리 교재 있지 교재. 우리 교재에는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 우리 교재에는 어, 이게 틀려요. 지금 자료가 왜냐 그러면 교재를 만드는 시점에서는요. 이 내용,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돼 있었어요. 이 업데이트가 안돼 있었어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교재를 다 넣어드리고 난 이후에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교재 내용이 틀려요 교재 내용이 틀리다고요 그래서 어 제가 요 부분을 새로 또 교재를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거를 페이지 번호는 틀려요 여러분 번호는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그 그대로 받아서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 내, 지금 드린 내용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지금 드린 내용으로 이해 되시겠어요? 네. 지금 드린 내용으로요. 네, <웃음>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였고, 또 질문이 다른 게는 없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 채널 아트하고 아이콘하고 두 개를 어, 수업 중에 한번 열심히 바꿔 보세요. 네. 바꿔 보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노녹화 어, 하고 있어서 얘기를 그래도 해드려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나는, 어, 디자인한테 맡겨서 이제 다음 주에 이쁘게 내 채널을 만들고 싶어. 그런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여기, 권영강 교수님께서 나는 정성 목사님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써야지. 그죠? 그런 또 생각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내가 예쁘게 못 만드니까 당연히 어디에요? 맡겨야 되겠죠? 그죠? 맡겨야 될거 아니에요? 맡기는데. 맡기는데. 교재도 있어 있기는요 자 마켓는 어디냐면 크몽 이라는데 크몽 크몽 예, 네, 크몽. 크몽. 자 크몽 하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대한민국 넘버원 프리랜서 마켓 크몽 에서 나와요 보이세요 예 네. 크몽 에서 클릭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런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자, 나왔나요 여러분 네 여기가서 여기가서 자 제가 어, 키워드 입력하세요라는 부분이 검, 돋보기 검색하는 데 있죠? 여기 보이세요? 예 네, 여기서, 여기서 어... 유튜브 채널 아트 이렇게 검색하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 아트 유튜브 채널 아트 입력하고 엔터 치는 거 엔터 그러면 여기 유튜브 그 채널 아트 만들어준다는 애들이 막 나와요. 보이세요? 이렇게? 가격대도 나와 있죠? 보이세요? 그러면 두번째 뭐 유튜브 깔끔하고 세련된 유튜브 채널 아드 주문 제작 세번째 여기 있는게 하나 있는데 보이,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 눌러볼게 제가요. 아니면 여기 두번째도 채널 아드 프로필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이 7000원 짜리네 오이 좀더 싸네. 한번 두번째가 들어가볼까요? <웃음> 상관없어 아무것도 들어가도요.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샘플들이 쭉 포트폴리오가 나오고요. 여기 가격정보 가보면 7000원, 1 0 0 0원 14,000원 가지고 보이세요? 네. 이렇게 비용이 나오죠? 여기 너무 싸네? 14,000원이면 너무 싼데? 썸네일 채널 아트랑 프로필 이미지까지 만 원이면 만들어 준대요. 그리고 수정은 두 번까지 수정할 수 있고 하루면 작업해서 준대요. 그죠? 네. 어, 너무 싼데? 만 원이면? 엄청 싼데요? 네. 그러면 퀄리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채널 아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겠다라는 게 여기 이런 업체 여기서 하시는 분들의 일들이라고 해요. 이걸 뭐냐면 여기 이제 나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 부의 가, 이제 부의 과외로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내가 디자이너야 근데 회사에서 월급만 받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재능을 등록한 다음에 일거리가 들어오면 이게 개별로 내가 버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또는 실제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네. 잘 고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좋은 데를 만들어서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마음에 드는데, 가격대 해서. 잘 고르셔야 되는 게, 어, 디자이너들마다, 저도 맞아 강사들마다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실력들이 다 천차만별인 것처럼, 여기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웃음> 실력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그니까 러잘 고르시는게 좋겠죠 네, 잘 고르시는게 그죠 네, 고르는 방법은 기본이 여기 보면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쳐주면 또 본인들 또 그걸 잘모르시래 여기 보면 여기 메뉴에 보시면 뭐가 정확도순 인기순 추천순 이렇게 나와있지 보이세요 평점순 이해 되나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내가 만약 정확도순은 이렇게 보면 어, 별은 5.0 받았고 92개의 평가가 있고요 4.7을 받았고 34개의 평가가 있잖아요. 보이세요? 네. 그러면 이런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남들이 해놓은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돼요. 쭉 내려보면 아래쪽에 밑에 내려보면 이거를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답변을 들을 달아놨거든요. 이렇게요. 문제가 있다 없다 어떤 게 있다 없다 내용이 쭉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런 답변들을 보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 신청하시면 되는데 어, 좀 이상하거나 그럼 여기다가 답변들이 없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 얘기들 써서 적어 놨어요. 예, 네, 적어 놨으니까 대부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확도 순 말고 인기 순, 추천 순, 추천을 많이 한 사람들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해서 추천이 많은 사람들 걸 보게 되면은 2억 6천만 조회수에 추천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을 들어가서 해보게 됩니다. 가격이 싸다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쪽은요.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나 댓글 걸 맞는 걸잘 해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그래서, 여기에다 하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중에, 망고보드라는 사이트하고요, 미리캠퍼스라는 사이트하고 혹시 얘기해야 되적 있나요? 자, 망고보드라는 사이트, 여러분 여기다가 망고보드라고 검색하면요, 은 자, 자망고보드라는 사이트를 검색하면 여기 여기는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가 만드는데 자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게 직접 직접 만드는 사이트예요. 디자인한테 안 맡기고요. 자 여기 보면 로그인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여기 썸네일도 여, 지금 여, 썸네일 많이 봤죠, 그죠 네. 썸네일을 지금 제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네, 썸네일은요. 여기 보시면 어 수업료 들어가서. 네. 안 들어가지? 자 음.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채널아트를 제가 다끼고 여기는 제가 제가 다 디자인 한거 이게 저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개인교습들을 꽤 많이 해요 하다보니까 1대1로 할 경우에는 그냥 제가 다 만들어 드리거든요 대부분 왜냐면 현장에 앉아서 만들어 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채널아트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요 느낌 보이세요? 이렇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채널아트를 만들어서 네,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공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 그냥 하나만 샘플을 보여드릴 게 간단하게요. 여기서 채널아트라고 검색하면 하고 엔터 치면 채널아트 디자인들이 여기 다 제공이 돼요. 보이세요? 이렇게? 업체에서 제공이 돼요. 내가 이 채널아트를 클릭한 다음에요 보이세요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는 사진을 지우고요 만약에 한다그러면 이건, 이건 전체 사진이구나 다른걸 로 바꿔야 돼 요가 사진이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진을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사진을 지우고요 내 사진 있죠 네. 내 사진을 여기다가 뭐 이런식으로 내사진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사진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글씨 있죠? 글씨를 이렇게 더블클릭한 다면 DB 랜드 수정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에서만 수정하면 그냥 예쁜 채널아트 하나 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이미 만들어 우리 멸치 기억나시죠? 멸치처럼 이미 완성된 디자인에서 글자만 수정하는 것처럼 이미 완성된 디자인에서 내용하고 사진만 교체하면 은쓸수 있는 사이트들을 이렇게 망고보드 같은 이런 형태의 디자인 사이트에 디자인 사이트. 그래서 이런 요즘에 이런 사이트가 많아가지고요. 어, 여기서 그냥 디자인을 다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꽤 좋죠. 이런 데서 만들게 되면은요. 내가 디자인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망고보드는 유료 사이트라서 여러분 돈 내고 이용해야 되는 사이트예요. 돈 내고. 그래서 어 근데 하나, 두개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는 사이트가 어디냐면 미리 캠퍼스라는 사이트예요. 미리 캠퍼스 교재에는 없어 여러분 지금 교재에 없는 내용도 아 이걸 촬영은 안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야 그래야지 온라인에 수업을 하는 분들이 오실 텐데 아쉽네요 자 미리 캠퍼스란 사이트예요 미리 캠퍼스가 후발주자거든요 망고보드와 같은 사이트인데 여기가 망고보드와 같은 사이트인데 후발주자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회원가입만 하면 웬만한 건다 공짜예요 망고보드는 기능을 다 이용하려면 돈을 내고 써야 되는데 미리 캠퍼스 여기는 웬만하면 다 공짜예요 공짜 웬만하면 아직까지는 왜 후발주자다 보니까 회원을 많이 확보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지금 아까 썸네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다수가 다 공짜로 다할수 있어요 채널 아트 아이콘 뭐 썸네일 다 대다수 공짜로 웬만한 거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 망고 보드를 쓰실 분들은 돈 내고 거기를 쓰시면 돼. 거기는 대신에 이제 선발주자다 보게 되니까 기능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좀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미리 캠퍼스는 아직까지는 조금 기능들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대다수 기능들을 공짜로 쓸수 있도록 해주니까 제약도 거의 없이. 그러니까 디자인을 좀 하실 분들은, 어, 공짜로 쓰실 분들은 여기만 영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됐나요? 오늘 엄청 좋으신 거 배워가신 거예요 요 생각보다 이런 사이트들을 어디를 무료로 이용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디를 이용하시는지 네 그래서 요런데 이용하시면 굉장히 예쁜 디자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쁜 디자인들을요 손쉽게 이렇게. 자 그래서 총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드린 파워포인트 자료를 직접 만드는 방법 그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크몽과 같은, 이해되시죠? 크몽과 같은 그런 사이트에 즉, 그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내가 직접 디자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작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냐면, 크몽에다 의뢰를 합니다. <웃음> 아까 금액 그 봤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금액 받잖아요. 그니까, 러 적은 금액을 그냥 투자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빠르지. 내가 디자인을 어쩌지 하다 보면 시간만 다, 거기에 해당, 해당되는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한 시간 투자할 빼서 그죠? 한 시간 동안 내가 디자인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나는 그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니까, 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여러분 여러분들 저는 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하시고 그 집에 가지 마시고 뭐 끝나고 수업 끝나고 아니면 일찍 오신 다음에 요즘 저는 맡기기도 싫으니까 그냥 저, 저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망고 보드에서 만들어 준다니까요 앉아가지고 같이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제가 안, 드려, 안 해드리는 거지 여러분 저랑 수업할 때는요 수업할 때는 저한테 최대한 많은 걸 뽑아가셔야 돼,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얘기만 듣고 갈것 같으면은요, 여러분, 진짜로 집에 가면 다 까먹게 돼 있다니까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계속 질문하고 뭔가를 땡겨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디자인은 안되는데 여러분 살짝 꽃이, 꽃이 좀 꽃인다고 표현을 했으면 좀 그런가요? 어쩌다 와가지고 그죠 카페 앉았딱 하면서 가자 주면서 그죠 이거 집에 가기 전에 하나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교수님 그러면 그죠 옆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딴데 가서 만들어서 그러진 않겠죠 그죠 잠깐 앉아보세요 제가 바로 만들어 드릴길이 되겠죠 그음 제가 마음이 엄청 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웃음> 그래서 해달라고 러면다해주는 스타일이라서 왜? 어차피 1대1 교육할 때는 제가 다 만들어 주거든요 만들어 주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만들어 주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대신에, 내 들어가는 내용이나 문구는 생각하고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제가 어떻게 상상을 해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문구나 내용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만들 때는. 그죠?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디자인에 옮기는 거죠. 그 JPG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이 교체 작업을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까, 거기, 변경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 거라고요.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면 다 까먹고 다잊어버리면요 그럼 끝인 가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요. 한번 안 하고 나면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업할 때 바꾸시래요, 수업할 때. 돈 주고 바꾸든, 저한테 부탁해서 바꾸든,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바꾸든, 수업할 때 바꿔야지, 수업 끝나고 해야지 천만에 맞습니다. 그 수업한다는 의미는, 이 공부하는데 바꾸는 게 아니고 수업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달 말까지잖아요. 그렇죠? 12월 안에 바꾸라는 의미인가요? 거 12월 안에. 그래야지 저한테 아, 안 되면 질문이라도 하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많이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때부터는 선생님하고 빠빠야 하잖아. <웃음>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계속 부탁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주중에 이제 거기 뭐망고보다가 됐던 다른 데가 됐던 맡기면서 여러분들이 어, 도움받을 수 있으면 저한테 계속 요구, 요구하셔야죠. 받았는데 어떻게 교체하지 몰라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개념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마무리 할게요. 자.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요렇게 만든 거라고요. 요렇게요. 요렇게. 그래서 이거 제가 비용 들어가게 33,000원 들어가서 33,000원이요. 이렇게 디자인해서 마, 만드는 데3 3만 3천에 들어갑니다. 3천. 그 채널이 채널이 영상으로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는 없고요. 동영상은 유튜브에서는 같은 영상이 두 개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채널을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시켜놓을 수있지 이렇게. 다른 사람 채널을 채널의 영상을 갖고 와서 지금 따, 다른 사람 채널 영상이거든 다른 사람들. 제 영상이 아니에요 제 영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른 사람들 채널 영상을 갖고 와서 넣을 수 있어요 재생 목록에다가 그리고 내가 개인 채널로 만든 거랑 우리 브랜드 채널 두 개를 만들었는데 개인 채널에 만든 영상은 브랜드 채널로 옮길 수 있어요 네. 근데 브랜드 채널로 만든 거는 개인 채널로 못 옮겨요 그게 꽤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브랜드 채널을 만들라고 했던 이유가 가즈 개인 채널은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기존 지금 했던 수업하고는 내 보이는 내용도 다르게 또 나오거든요 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 채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 권영관교수님은또 틀릴 수도 있는데 권형관 해볼게요 보세요 그러면 권형관으로 했을 때자 보세요 여기 지금 권형관의 부동산중개전문가 과장이고 권형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어, 여기를 제가 채널로만 검색하게 되면, 고년과는 특이한 사람이 없는 모양이야, 갇힌 사람이. 그죠? 그래서 두 사람밖에 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했을 때는요, 이름으로 했을 때는, 이름으로 했을 때는, 어, 동명이인이 엄청 많을 수 있어요. 동명이인이. 우리 이성민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 이대표, 대표님. 보죠 그래서 채널로 하게 되면, 이성민, 이성민, 이성민, 이성민, 이성민, 이성민, 이성민, 이성민 보이세 이렇게요? 네. 동명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다 보게 되니까, 개인 채널로 했다가는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개인 채널로 관리를 안 해요, 대부분. 어디로 가냐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다 브랜드 채널로 가는 거죠, 자기 브랜드 채널로. 그래서 브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채널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의 기록을 위해서. 부동산 쪽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교수님, 저는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어딘가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이 오면 보여주려고 만드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홍보를 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건 뭐 개인 채널에 됐든 브랜드 채널에 됐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 뿐인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수업을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어쨌든 유튜브는 영상을 찍어서 만들어 올려서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뭐하면 돼요? 자기만의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요 나는 어 홍보를 위해서 한다 아니야 나는 나의, 내 기록에 저장을 위해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고객이 오면 그냥 그 영상을 보여주는 목적으로만 쓸 거야 즉 자기만의 목적을 만들어서 쓰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는 거는 제가 강의를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이유는 많이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가능하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예. 제가 또 강의도 해보고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예. 그런 방향이 훨씬 더여러분들 더 하기 좋은 방향이었다는 얘기입 예. 자,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됐죠? 네. 혹시 또질문 있으세요? 질문. 추가 질문. 우리 권현영께서 어떻게 바꾸셨나 볼까요? <웃음> 요거 할때제 요만큼 만들어 했지만은 pc 에서 보이는 거니까 까득 차게 색깔을 집어넣을 거면 색깔을 집어넣을 거면은 요어 색깔을 집어넣을 거면 여기 까득 채워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야지 pc 에서 보일 때 여기가 이렇게 흰색으로 안보이겠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 진도를 좀 빨리 빼려고 했다만 결국에는 저 그래 어차피 뭐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겠죠, 그죠? 이미지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오면, 색깔을 그냥 집어넣을까요? 아예 색깔을 집어넣을 거면은요, 이미지보다 만약에 아예 색깔을 집어넣을 거면, 이렇게 집어넣던가, 이해되시겠어요? 아예 다 집어넣어버리라고 그냥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뒤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얘를 색깔을 좀 진하게 해서 그냥 심플하게 가볼게요. 심플하게 네, 해서. 그러면, 제가 이거를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볼게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볼게요. 네. 바탕화면에 가서, 아까 우리가 했던, 어, JPG로 채널 아트를 저장해볼게요. 자, 네, 그러면, 음, 아까 제가, 연성일 채널을 다시 갈게요. 네. 요거 있죠, 요거? 기존 행거를 다시 바꿔볼게요. 네. 자, 완료하면, 게시 누르고요. 자, 채널로 가볼게요. 네. 자, 가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색깔을 집어넣더라도 색깔을 집어넣더라도 그러니까 요렇게줘버리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만 줘버리면 여기만 색깔이 되고 나머지는 허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몇번 만들어 봐야 돼요 만들어 교체작업을 해보면 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처음 해보셔서 그래 처음 해보셔서 그래서 알록달록 여기만 알록달록한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할 때는 이, 이, 이게 이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게 더 좋아요 여러분 네. 그러셔야지 깔끔하게 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유튜브 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채널아트를 만드는가를 쭉 한번 보세요 여기 가보면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번... 네, 보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재테크 경매 투자 마인드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 인생을 바꾼다. 매주 화요일 날 9시에 라이브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채널만 딱 들어오더라도 아이 사람은 재테크 경매 투자하는 사람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9시에 유튜브 라이브 하네. 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채널에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어, 이 채널에 대해서 홍보가 되잖아요. 그죠? 네, 홍보가 되고. 그리고, 여기 딱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이만큼, 요렇게, 자, 보세요.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여기서 이만큼 만들어 놨지만,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놨어요?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보이게 만들어 놓고 그죠? PC에서 깔끔하게 다 보이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채널을 많이 보면, 여러분들이 뭘할수 있어요? 나름대로, 조금 더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창기의 부동산 현장 볼까요? 이 사람은 이제 파워포인트를 그냥 만드는데이 사람은요. 전기의 부동산 현장에서 이건딱뭐로 만드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잘못 만들었죠. 여기 딱 잘려요 신도시 여기. 이게 PC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여기 신도시가 잘린다고 여러분요. 네. 여러분들 지금 만든 거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는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릴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네. 다음에 또 어떤 분 제가 한분 중에서 부동산 실크로드 라는 분이 실크로드 이름도 잘 지었어 영, 유튜브를 안해서 그렇지 이분 이제 이무열 형님이라고 이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어, 스마트폰에서는 요렇게 스마트폰에서는 딱 요만큼만 보이게 만들어 놓고요 이해되시겠어요? PC에서는 이렇게 광고를때려버린거예요 PC에서는 이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응용하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이 메뉴 자체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채널 아트를 많이 보세요. 왜냐면그 동안 채널 아트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 보던 거랑 이제 저랑 같이 공부가 생겼잖아요. 아 그럼 나도 채널 아트를 이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그죠? 디자이너한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되세요 그죠? 만들어서 하게 되면 훨씬 내 채널 아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는 게 있겠구나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분이 부동산 실크로드로 참잘 지었어요, 이러분 그죠? 네, 참잘 지었는데, 유튜브를 안 해. 그게 문제라서, 그죠? 렇잘 <웃음> 지어놓고, 열심히 공부해놓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어, 그래서, 요런 디자인을 하실 때는 꼭 다른 사람들 채널 아트를 좀 자주 봐주세요. 보면, 그게 여러분들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면, 거기 보면 아까처럼 그런 문구 있잖아요. 핵심 문구. 그러니까, 권영관의 부동산 법률 중계 전문가 가정해놓으면, 권영관 교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채널을 보겠죠. 근데, 권영관 교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들어왔을 때 홍보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부동산 뭐, 거기, 시, 뭐, 계약 실무의 대가라는 표현을 쓰든 아니면, 부동, 그니까, 권영강 교수와, 그, 그, 예, 뭐, 이 계약 실무 이 강의만 들으면, 뭐, 중개사고, 뭐, 100%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문구를 하나 적어줘. 아, 이 사람은 계약 실무 강의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강의를 듣게 되면은, 부동산 계약에서 하자가 없을 수 없겠구나라는 거에 문구가 딱 박혀버리게 되는거죠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강사라는 걸 알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기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여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봐도 이렇게 한데 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어느 교회인지가 안 나와 있어.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교회 홍보는 안 되시는 거죠. 이건 이제 이제 개인 이제 채널로 그냥 운영하시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목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만드시면. 교회 홍보 위주를 많이 하시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홍보해주고 교회를 들어오게 많이 만들어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신 거 보니까 약간 이제 개인적인 채널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 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춰가지고 잘 하신 거라고 지금 이게 목적에 맞춰가지고 게, 이 채널 아트 아이콘을 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들어오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느낌에 맞춰서 잘 만드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운영하는 무언가를 채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 남들이 딱 들어왔을 때아이 그런 거구나라는 게 바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 채널은 뭐 하는 데구나 어떤 채널인 거나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뭐 하는 데지? 영상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널 아트가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대문이기 때문에 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첫 번째 대문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여기, 어, 뭡니까, 저기, 채널 아이콘도 마찬가지고요, 아이콘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가 좀 만들어준 솜씨잖아요. 네.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그리고, 어, 이제, 우리, 우리, 우리,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올리셨어요. 그죠? <웃음> 영상 개수가 뭐 엄청나게 올리셔가지고 뭐라 제가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네. 다들, 그, 본받으셔야 됩니다. <웃음> 너무 이 정도 열심히 하시는 정도면은, 목적을 그래잘 그, 목적을 가지고 잘 가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본인의 목적을 가지고 네. 우리 권영강 교수님은 이제 3개 올리셨어요. 그죠? 3개. 네. 역시. 근데 이분차. 채널을 네. 어, 채널 옮기는 방법 한번. 아, 네. 동영상을 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은 막 옮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 옮길 수가 없고요. 어, 일단. 이것도 아, 아, 에... 요 어, 아니요, 그게 알면 좋은 거고 그거 하고 그냥 10분 쉬는 걸 해야 될것 같네요. 뭐 스마트폰 바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 못 갔는데 한번 10분 남았는데 그 10분 때문에도 스마트폰 하긴좀 그렇고. 잘 들으세요. 어떤 거냐 그러면 어, 이건 여러분들 해당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나는 유튜브 교육을 많이 받다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안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그러면뭐 3시간 교육, 6시간 교육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교육을 하는 거지 뭐 채널을 어떻게 관리하고 만들고 이런, 이런 교육들을 대부분 잘 안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단기 교육들은 가보시면 PC보다는 스마트폰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 하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채널을 브랜드 채널을 만들고 이런 걸 스마트폰으로 못해요 그냥 있는 채널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하신 분들은 계속 거기다 영상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 채널에다가 영상이 쭉 올라가 있고요 이제 브랜드 채널을 만들어서 살려보니까 두 개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그렇죠?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게, 지금 여러분들은 브랜드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해왔기 때문에 개인 채널은 자기 이름 어, 김유수, 권형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성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개인 채널이 개인 채널 개인 채널은 관리가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홍보되는 것도 틀려요 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개인 채널 아까 봤을 알겠지만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름 이성민은 많잖아요 그죠 그게 다 개인 채널인게 개인 채널 이성민이라고 하는 거기 개인들이 자기가 채널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튜브에 들어와서 만들게 되면 다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별도의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죠 저같은 사람은 디비랜드라고 하는 제제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디비랜드로 들어오지 김유수 검색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브랜드를 잘 만들었어. 근데 기존에 내가 개인 채널에다 영상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럼 이 개인 채널에 있는 영상을 어떻게 해요? 브랜드 채널을 옮겨야 되겠죠? 이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옮겨야 되는 개인 채널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옮겨야 되는 개인 채널로 먼저 들어가서 그 개인 채널에 있는 거를 어디로 옮겨야 될지 지정해 주는 거예요 반대 브랜드 채널에서 개인 채널로못 가요 여러분 좀 조금 개념이 어려운데 나랑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잊어버리시면 돼요 자잘 보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자 처음부터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요 처음부터 자 우리가 우리가 유튜브에 처음 들어왔죠 그죠, 여러분 유튜브에 처음 들어왔죠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보이세요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들어가면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계정전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세요 계정전환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면 저는 지금 개인 채널을 브랜드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처음을 계속 몸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게 보통 본인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게. 이해 되시겠어요? 네. 그다음그 위에 있는 게그 다음에 만든 채널이에요. 그 위에 있는 게그 다음에 만든 채널이에요. 자기 채널. 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브랜드 채널이겠죠?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당연하겠죠 그러면 개인 채널로 가야 되겠죠? 클릭. 근데 제가 저도 브랜드 채널로 옮기려고 하다가 이런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어, 한 번씩 보여주려고 일부러 제 브랜드 채널안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안 옮겨도 저는 지금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제가 개인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하는 거라서 근데 거의 대다수가 여러분들은 기본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하시는 좋아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자기 이름이 나와요. 누구누구누구라고 나오거든요. 걔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이제 설정이라고 나와요. 설정 보이세요? 설정. 클릭. 그러면 설정 메뉴가 나오고 여기 아까 우리가 그 채널 만드는 메뉴로 들어왔던 거 기억나세요? 네, 채널 만드는 메뉴로 들어왔던데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어 고급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보이세요? 고급 설정. 보이세요? 네, 고급 설정.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 고급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클릭하면 아래쪽에 브랜드 계정으로 채널 이전이라고 하는 메뉴가 짠하고 나와요. 브랜드 계정에서는 안 되지만은요. 개인 채널인 계정에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예, 네,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를 들어가서 들어가서요. 자, 그래서 이제 피소드, 비밀번호 당시가 맞아하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넥스트 누르고 들어가 이게 왜 한글로도 안 나오고 영어로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를 잠깐만요, 한글로 바꿀게요. 자, 그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들어가면요, 이제. 어느 채로 이제 로그인하는 사람 니가 맞니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로그인한 하네가 맞니 물어봐요 얘하고 예 들어가서 체크해 주면 그러면 자기 브랜드 캐젤명이 어, 채널명이 딴딴딴 나와요 거기에 옮기고 싶은 채널을 딱 선택하고 이동하고 눌러주면은 그게 그 채널로 쭈루룩 하고 다 넘어가고 영상만 옮겨가는게 아니라요 구독자부터 시작해서다 옮겨가요 음. 구독자까지 전부 다 옮겨가요. 그러니까 채널 통째로 옮겨주는 거예요. 채널 통째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개인 채널만 가능하다는 사실 인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본 김에 본 김에 본 김에요. 아까 우리 설정에 들어왔을 때 여기 브랜드 채널로이전 보이세요? 그 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채널 삭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보이세요? 즉 뭐냐면 이건 반대로 반대로 브랜드 계정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많이 만들었는데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만들었어 채널이 많아졌어 그래서 필요없는 채널을 지울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에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지우고 싶은 채널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든 한다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버튼 누르고 계정전환 누르고해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지우고 싶은 채널이 있지? 연습용 채널을 지울거야. 이해되시겠어요? 클릭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설정에 들어가서, 이해되시죠 설정? 들어가서,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채널 삭제를 누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채널 삭제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누르는게 아니고 여러분 제일 기본이 뭐예요? 그 채널, 대상 채널을 먼저 들어가셔야 된다. 대상 채널 그 채널로 먼저 로그인하고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채널을 옮길 건지 그 채널을 삭제할 건지 그거를 설정해서 고급 설정에서할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이해 그래서 이거를 어, 수업 중에 제가 웬만하면 잘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제 이거를 이제 사,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어떤 사건이냐면 잘못해가지고 영상이 통째로 다날아간다든지 옮기다가 실수해가지고 두 번째는 이걸 악용하는 경우죠. 이 직원이 유튜브 관리를 하잖아요. 실제 사례예요. 저한테 오셔서 어이 법인 회사 대표님이셨거든요. 대표님이셨는데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더만 3년 동안 올린 영, 유튜브 영상을 다다다 다, 다, 다 날렸대요. 그래서 채널이 삭제돼서 그래서 채널이 삭제되게 되면 살릴 수가 없다. 어떻게 다 날리셨어요? 그랬더만 어 남자 직원분이 열심히 관리했는데. 그동안 싸운 거야 <웃음> 그리고 남자 직원이 나가시면서 열받으러 가면서 이제 채널 삭제시켜버려 나가버린거죠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없어 그런 상황이 된거죠 그래서 그러면 원본은 안갖고 계세요 원본 갖고 있으면 다시 올리죠 뭐 그랬죠 그 원본도 남자 직원이 다 갈려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른데 <웃음> 그러니까 이게, 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이런 거 뭐, 저는 그거거든요. 어, 저도 부동산 쪽을 해봐서 알지만은, 돈을 버는 것보다 여러분, 노스를 막는 게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투자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해요? 마이너스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노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공부해가지고죠? 공부해가지고, 그죠? 공부해가지고, 그, 이, 그 이거를 좋은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마이너스 안되게 투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IT 기업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활용하는 거는요 저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배울 수 있어요 진짜로 유튜브에서 그냥 공부해도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로 이, 이걸 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엔 뭐예요 그동안 했던 게 한방에 다날라간다니까요 그런 사례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긴 기간 내에 강연를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거예요 안그러면 짧게 져도 5시간 6시간 내 유튜브 강의해주세요 해줘야지 있잖아요 해드리는데 딱 그럼 뭐만 해주는거예요 찍고 만들고 올리고 다른거 없어 더이상 뭔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길게 배우고 체계적으로 배우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어,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많이 나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디자인적인, 측면 즉, 시간, 좀 짧게 만들고, 하, 짧, 짧은 시간 내에 해버리면은요, 내가 맨날 그거 찍고 만드는데 시간 더비하잖아요 근데, 저, 이, 저는 이런 수업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줄여서, 아까처럼 디자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는 거랑, 모르고 유튜브를 하시는 거랑 나중에 하면, 여러분들이 어 자기만의 시간들 관리하는 부분들을마찬가 그 아까 한 시간 동안 다른 가는 것보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위해 말씀 좋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해오시게 되면은